안녕하십니까 5월 19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 3대지수는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우르에 모두 급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월마트의 순익전망이 연료비와 인건비 등으로 인해 하향 조정되었다는 소식에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가 위축됐는데요 최근 소매 판매 등 소비 관련 지표들이 모호적인 결과를 나타내면서 당장 미국의 실질 구매력에 큰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비용 증가는 향후 기업 수익성 악화에 직격탄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장내 우려감이 전일금닭에 상당히 녹아있다고 보이네요. 유가 역시 이런 시장의 우려를 간접적으로 의식하여 하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증시가 급락한 이유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해 연준도 투자자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고유가가 자리잡고 있죠. EIA 즉 미국 에너지국에서 올해 초 발표한 원유 생산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원유 생산이 올해 신기록을 세울 거라고 전했습니다. 증산보다 금리 인상에 그토록 못 매는 이유가 다 있었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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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도 41%로 하루 만에 매수 위로 돌아섰네요. 오늘은 나스닥에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부담감이 시장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네요. 특히 유가의 향방을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2,550포인트에서 강력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원유는 100달러와 110.5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도 1,790달러에서 1,84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은 매수가열이기 때문에 저항선을 중심으로 시장에 접근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유진 고객님들께서는